어려운 고난들지. 뭐. 여기 보면 내버러고, 경험을 나타내내버러보이면 뭐야? <웃음> 결코 놀라본 적이 없어. <웃음> <웃음> <웃음> 얘 때문에, 얘 때문에. 감정형사. 연사. 키피 대형사야. 앞으로 감정형사가 나오면요. 뭐소리도 어, 있고요, 소리도 있고, 뭐 있잖아요. 어메이지드 뭐 이런 거. 다 감정을 나타내는가, 아니면 어? 프로스트레이티드 <웃음> <웃음> 좌절하는 이런 뭐, 기타 이런 거. 감정의 형사, 또는 이 PP, PP도 감정의 형사로 본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뒤에 투명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뭐하니뭐뭐하니뭐뭐 뭐뭐 뭐뭐 해서. 여기까지 끊어야 돼, 한 뭐? 나는 결코 한 번도 놀란 적이 없어. 뭐뭐 하고, 뭐뭐 해서, 어, 인간이 사악하다는 것을 알고서. 그러려니 하는 거야, 그지 근데, 하지만 나는, 어떻게 써? 종종 깜짝 놀랄 거야, 지 역시, 감정의 형사 나왔죠? 이 알고서. 그들이 그 사악한 인간들이 부끄러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명언이 죠 여기는 여기는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봐봐요. 여기 느낌표잖아. 느낌표. 느낌표가 나왔기 때문에 어순이 달라집니다. 하우나 워 다음에 이제 뒤에 벌어지는 어순이 있을 거예요. 이거 하우가 나왔으니까 이문 부사니까 여기 형용사가 지금 사리부터 나왔고 그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으니까 원래는 사실은 평소문으로 바꾸려면 he is very p o o s i s i a n 알겠지? he is very p o o s i s i 야 그가 그렇게 어리석다니 매우 매우 어리석다니 이런 얘기죠 뭐뭐해서 뭐뭐해서 요거 나와요 요게 이제 말하냐면 뭐뭐하니 아, 뭐뭐해서야 나의 코멘트야 그의 기사에 대한 나의 코멘트를 받아들이다니 얼마나 어리석은지 뭘로 받아들이는 거야? 칭찬으로 비판하는 건데 칭찬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렇지? 이 과정